안녕하십니까 비에티비. 오늘은 쌀국수 먹방. 자 먹방을 하기 전에 모습을 카메라로 남겨놓고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할머니 국 할머니 쌀국수 집이고요. 네 제가 있는 그. 비즈니스호텔 맞은편에 걸어와서 찾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물. 아... 아... 치에에서볼수 없는 하노이 쌀국수 아... 아... 아... 아... 말 다릅니다. 달라. <웃음> 로로로로 <호로록. 호로록. 웃음> 음. <웃음> <웃음> 간단하게 한국 함께 하기에는 예, 부담이 없습니다 음, 담백한 맛이 맛있습니다 역시 베트남 하노이 여행을 할때 하노이 쌀국수 먹어 줘야죠. 음. 아. 아. 아. 아. 아주 음. 맛있습니다. 아. 네. 네. 네. c 러니 n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 i 는 그거는 그 나나나 <목> <목> <목> <목> c okay. 음 하노이 첫 번째 식사 쌀국수 먹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